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삶의 지혜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필요 없는 말이 섞여 나온다. 원래. 귀는 닿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입은 언제나 닿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옷을 단정하게 입어라. 허술한 것이 용납되는 것은 장거리 여행이나 야간 훈련 때 뿐이라고 여겨라 아직도 옷은 날개 역할을 한다 한 번쯤 아직껏 해보지 않은 아주 힘든 일에도 도전해보아라 성공적으로 해내면 성취감으로 새로운 힘이 솟는다. 상대방이 없는 곳에서 그를 칭찬해 주어라. 면전에서 하면 아부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하면 그 칭찬이 머지않아 내게로 돌아온다. 선물 주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아라. 사람들은 내용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선물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에 기뻐한다 남을 기쁘게 하는 일이 진정, 기쁘지 않겠는가 아무리 어려워도 용기까지 잃지는 마라 건강과 재산과 명성까지 잃어버린다고 해도 용기가 남아있으면 아직 다시 새싹이 돋게 하는 뿌리가 있는 것이다 비판을 받을 때 변명하지 마라. 그것이 정당한 비판이라면 받아야 하고 또 부당한 비판이라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너의 생활로 반증하라.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마라. 훗날 부부 사이에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며 그것이 곧 행복의 한 비결이다. 용서는 빠를수록 좋다. 그것은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엉클러진 탈의 실의 매듭을 찾게 한다. 그렇지만 주먹을 쥐고 있으면 악수를 할수 없다. 하고 싶은 것을 다할 수는 없어도 해야 할 것은 다 하도록 힘써라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들만 하는데 문제가 있다 머리엔 지식을, 가슴엔 사랑을 가득 담아라. 이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곳은 텅빈 머리요. 가장 외로운 곳은 사랑 없는 가슴이다. 큰소리 치는 사람보다 말수가 적은 사람을 주의해라 말은 하면 무슨 뜻인지 알지만 말을 안 하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 베스트셀러 책을 읽도록 해라 그 책의 내용이 바로 네가 사는 시대의 주요 관심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루도 아무렇게나 살지 마라 그런 하루하루가 이어져서 일생이 된다 연습 삼아서 지낼 시간이라고는 잠시도 없다